어, 오늘 다이어트 골든 타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게그 우리가 질병 치료 어떤 이제 응급 상황이 되었을 때에 어, 이 시간을 놓치면 생명의 생명의 위급하거나 혹은 후유장애가 많이 남는 그런 분들이 바로 어, 골든 타임 놓친 경우가 되는데 그래서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자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음, 그 골든타임은 언제다? 바로 지금. 네, 다이어트를 결심하신 분들이라면 바로 지금이 어, 다이어트 골든타임이고요. 자, 그 이외의 상황에서 몇 가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어, 소화비만을 관리를 할 때에는 여학생들은 9살, 남학생들은 11살이 골든타임이고요. 결혼 준비를 하시는 여자분들, 그러니까 예비신부 다이어트를 할 때에는 골든타임은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전에 다이어트를 시작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3개월을 줄이고 나머지 3개월을 유지하는 전략을 짜야 어, 결혼식장에 본인이 원하는 어, 몸매로 체형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후 다이어트를 하실 때에는 그 다이어트의 골든타임은 어, 출산 직후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5주차부터 다이어트를 그니까 다이어트 스케줄이라고 할까 그 프로그램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 식욕이 전혀 조절이 안 되시는 그 산후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은 수유가 끝난 그날이 골든 타임입니다. 수유 끝나자마자 바로 오셔야 됩니다. 그니까 끝나고 오면 늦죠. 왜? 다이어트는 오늘부터 해야 되니까. 그러면 수유가 끝나기 전에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유가, 수유를 가수유 이제 단유 예정일 때부터 다이어트는 준비를 해 놓으셔서 수유가 끝나는 그날부터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성인병에 우려가 있는 분들 아니면은 건강검진상 성인병이 어, 지금 이제 나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체중을 잘 관리하시는 분들의 골든 타임은 일상 관리 수준에서는 하루 과식한 그 다음 날이 골든 타임이고요. 하루 과식했으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소식으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체중이 늘어나는 과정, 그러니까 요요 관리 시작에서의 골든 타임, 요요 관리의 골든 타임은 3kg 늘었을 때입니다. 3kg 늘었을 때와 5, 6kg 늘었을 때의 감량 기간은 4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3kg 늘었을 때에 빠르게 정리를 하시는 게 어, 다이어트를 하는 기간과 비용과 효율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때가 골든타임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셨다고 라 하면 다이어트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